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58th love letter 약점이란 선물 고린도우서 12장 9절 어, 영어성경 2nd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9은 음, 예, CV에서 9절의 일부분을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My power is strongest when you are weak. My power is strongest when you are weak. And my power는 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My는 여기서 인간 나의 힘이 아니고 신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가장 강해진다. EST가 붙으면 최상급이잖아요. 어 여기서 유는 문맥상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 몸에 질병이 있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의 논리가 있었겠죠. 예, 내가 건강하면 더 하나님의 일을, 신의, 신이 원하는 일을 더 열심히, 더 활기차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주십니까? 이것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예, CV. 예, e message 번역본에서는, 어, I uh, begged God to remove it. 그 remove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beg, 간청했다. Three times I did that. And then he told me.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세 그러니까 번을 굉장히 간절하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신께서 확신에 차서 거부를 하시죠. 예, 제가 웃어서 죄송해요. 예, 되게 난처했을 텐데 사도바울 입장에서 아... My grace is enough. It's all you need. It's all you need. 대답도 굉장히 간결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고, 어,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어, 그리고 유명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 얘기가 나오죠. My power is strongest when you are weak. 네가 약한 그때가, 예, 그때가 바로 나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때다. 그래서 약점이라는 선물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 데일리브레드도 하고 굉장히 날마다 막할것 같이 했는데 또 제가 급한 일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녹음하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급한 일들 어, 생계의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코로나가 의심될 정도로 제가 몸이 좀안 좋기도 했어요 예. 그러나 다행히 이렇게 뭐~ 그 열이 조금 났다 안 났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한다고 할까요 어~ 뭐~ 생활하고 그런 데큰 어려움은 전혀 없었는데 조금 피로감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갔을 때는 또 어~ 정상이다 열이 없다 의사 선생님께서 어~ 자 비만이니까 온 김에 혈압을 재보자. 혈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같다. 몸에 염증이 있을 것 같다. 혈압을 쟀는데 그분이 황당한 눈빛으로 어? 이상하네요. 혈압이 정상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상이 아니기를 바랬는지 어, 농담입니다. 또 어쨌든 제가 조금 그랬어요. 기분이 어. 어 혈압이 정상이네요. 기쁘게 얘기하시지 않고 어, 정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 제가 뭐, 해열제, 두통약, 위장약, 이런 거로 처방을 받고, 어, 그 이유 때문에 저번 주에는 또, 어, 이제, 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거리두기인가요? 그렇게 조금 완화가 됐잖아요.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물론 우리 계속 조심해야겠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오프라인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통보를 이제 담임 목사님인 저희 형에게 이제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어 조금 몸이 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음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 저에게 안부를 물어줬던 교회 청년 우리 동역 씨 동역이 동혁이 너무 착해요. 예, 고맙고 예.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녹음을 해서 조금 어 제가 구독자 수를 안 보이게 지금 감춰놨는데 구독자 분도 조금 빠져나가고 예뭐 어쩌겠습니까. 예 저는 좀 그런데 초연하기로 했어요. 이제 예. 어. 자 오늘 그 약점이란 선물 굉장히 제목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고 어 굉장히 소중한 역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대부분 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감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 사도 바울이 어 정말 엄청난 어, 신에 대한 지식을 어또 메시지에 보면은 처음에 7절 도입 부분에 이렇게 나요. 와 Because of the extravagance of those revelations. Revelation이 이제 게시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게시들이 extravagance 너무나 정말 그게 어, 엄청난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약성경의 어~ 서신서에 중에서도 뭐~ 로먼스 도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고 뭐~ 그~ 뭐~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는 것 같지만 어~ 많은 서신서를 작성 쓰고 음~ 정말 놀라운 어, 신의 아름다운 사랑과 능력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신의 사랑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신의 마음속에 깊은 그 레벨레이션 그런 어떤 지식들이 아름다운 그 사랑과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들이 그 사실 팩트들이 이렇게 저희 저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되어 온 거잖아요. 그 메신저가 많이 있었지만 세도바르은 분명히 신약 시대의 특별한 메신저로 선택을 받고 사용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 엄청난 역할이었기 때문에 어 약점을 선물로 주셨다고 보입니다. 이 예. 어떤 메시지에서는 정말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예. 내가 이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I was given the gift of handicap to keep me in constant touch with my limitations 어, The gift of handicap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디를 줘야 된다 핸디캡이다 나의 weakness 라고 CV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약점 우리가 조금 더 예. 위크 어, 포인트 약점이니까 위크 포인트 이런 거는 현대 영어에서 좀 많이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크니스나 예. 핸디캡이나 어, 이거를 선물이라고 선물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 참 아이러니한데 또이 문맥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약점이 우리가 정말 신의 사랑을 믿고 신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약점이 약점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약점이 선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바울도 메시지에 보면 At first, I didn't think of it as a gift. 처음에는 I didn't think of it as a gift. 선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병을. 왜냐하면 그게 정말 계속 그 이제 여기 보면 Satan's angel did his best to get me down. 나를 다운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탄의 천사라는 게뭐 악한 영들이죠 악한, 보이지 않는 악한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저도 그런 체험들이 좀 있었는데 뭐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어그 악한 영들에게 어떤 포커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름답고 가장 큰 능력과 사랑을 가진 어 보이지 않지만 그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신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저의 삶에도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인플루언스 영향 인플루언서라는 뭐 직업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얘기할 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그 악한 영이 사소바울이 정말 무릎을 꿇도록 그 육체적인 약함을 통해서 핸디캡을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팩트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t first, I didn't think of it as a gift. 처음에는 아 이거는 선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간청을 했는데 예, 계속 kept begging God. 계속해서 신께 간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단호했다는 거죠. 어, 나의 은혜가, 나의 사랑이,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충분하고 온전해지고 어.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정리가 너무 딱돼 있는 거예요 약속할 <웃음> 정도로 <웃음> 그래서 사도바울도 이제 또 메시지에 보면은 어, 그래서 포기를 했다고 나와요 예. I quit focusing on the handicap and began appreciating the gift I quit focusing on the handicap, handicap에 focus 초점 맞추는 거 quit quit 여러분 스스로 그만두는 게 quit이잖아요. 예, give up이랑 quit quit 스스로 이제 focusing 초점 맞추는 것을 그 병에 초점 맞추기를 그냥 중지하고 포기하고 began appreciating the gift 선물을 어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appreciate 감상하다는 뜻 있고 감사하다는 뜻도 있죠. 어참 신비죠. 역설이고 아이러닉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 The weaker I get, the stronger I become. So, the weaker I get,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내가 더 약하게 될수록, get i 뒤에 become 같은 뜻이죠. 되다는 뜻이 있죠, g e t 여러 가지 뜻이 스스로 사용되는 동사가 계시잖아요, the weaker I get. 내가 약하게 될수록 the stronger I become. 내가 더 강하게 된다. 그 약함의 선물은 음, 바로 오늘 우리가 외우기로 했던 My power is strongest when you are weak. 신께서 이렇게 정확히 답을 주십니다. 나의 힘이 가장 강해진다. 네가 약할 때. <웃음> <웃음> 이렇게 말 지금도 새벽 1시 20분인데, 진짜 저 오늘도 제 수준에서 정말 새로운 일들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약간의 미열 증상도 있는데, 열심히 하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또 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에 맛집에 들러서 고추장 불백을 입이 찢어지도록 상추쌈 어, 리필에 가면서. 먹고 왔습니다 예 그니까 또 일찍 잠은 안 돼요 피곤하지만 이거 소화를 시키고 자야 될것 같은데 또 간만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만에 하니까 저는 좋은데 또 뭐~ 고추장 불병 얘기로 옆으로 빠지고 그러네요 예 저희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뭐~ 이런 거예 우리 소수의 애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 아~ 제가 또 옆길로 샜구나 영어로 get side tracked 라고 정원에도 말씀드렸죠 예. 너무 easily 쉽게 get side tracked 가 되지 않나 예. 어... 우리가 음... 그래도 여러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 안 그러면 너무 삼촌포로 빠질 것 같아서 어... 우리가 소위 잘 나갈 때는 예. 주변에 어, 내가 잘나가니까 또 잘나가는 사람들 예, 그것이 뭐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건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가 쉽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주고 뭐 그런 일들이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러나 내가 정말 잘나가지 않을 때 예, 내가 힘들 때 내가 객관적으로 너무나 약하고 초라할 때 그때 정말 그런 나에게 어떤 상대가 본인이 가진 그런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이 뭐 물질적이건 뭐 아니면 정신적이건 그런 도움을 줄 때는 참 크게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런 기억들이 오래 갑니다. 또 어, 뭐 사람이 항상 어려운 것만은 아니니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인생에 업센 다운스가 있다고 영어도 업앤 다운 이런 표현으로 많이 하잖아요. 또 올라가는 때가 있고 내려가는 때가 있고. 예. 그게 뭐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하여간뭐 그런 내가 객관적으로 가장 약할 때 나를 도왔던 누군가는 내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돕고 싶은 것이 또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 하면 인간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인간과 비교해서 그 능력과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큰 신의 그런 능력 신의 사랑은 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어, 저는 솔직히 저의 신과 사랑에 맞진 크리스잖아요. 저의 인생이 사실은 이런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미지의 탐험이라고 생각해요. 음... 어... 네, 뭐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는 저의 한 일화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라는 우리나라의 되게 메가처치죠. 큰 교회에서 한 2년 반 정도 교육전도사, 신대원 시절,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어, 교육전도사를 했었다는 얘기를 몇번 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많이 배웠고, 어, 어...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음... 제가 그, 오늘의 교회라는 메가처치 그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교회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친구 중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네 교회 어, 신반포 교회라고 합니다. 예. 이거 <웃음> 우리 밀크님도 신반포 교회에서 만났고 <웃음> 아주 어렸을 때또 <웃음> 예, 하여간 예, 또 가끔 댓글을 다는 우리 또 <웃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지금 제 목사인데, 그 목사 친구도 역시 그 교회에서 이제 만났었고, 그 친구 집에서는 밥도 많이 먹었었죠. 예. 어쨌든, 어, 이제, 뭐,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떤 신앙의 여정이 있잖아요. 어떤 신앙도 업앤 다운이 있었는데, 제가 하여간, 오늘의 어, 교회 가기 직전에 굉장히 교회라는 조직에 뭐 교회라는 조직보다는 예, 어떤 교회 리더들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제가 다녔던 교회 기준으로 좀 이중적인 모습 그러니까 교회 신에게 실망을 했다기보다는 그 신을 사랑한다고 소위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 측근들에게 굉장히 배신을 당하고 어, 환멸을 느꼈던 정말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매주 교회를 나가셨던 분은 어제안 그럴 것 같았는데 제가 저런 면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진짜 그랬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아, 오늘 교회나가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어렸을 때 교회에 다했던 친구들 중에 친했던 친구가 오늘의 교회 가서, 어느 그, 여자를, 어,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어,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예, 친구 만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줬거든요. 그 친구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고, 똑똑하고, 뭐 집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맛있는 거를 친구들에게 많이 사줬던 친구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뭐 맛있는 걸 먹는 얘기하다 보니까 별 내기를 다해요 맛있는 걸 먹으려고 갔던 것은 아니고요. 어 어쨌든 그 친구 이제 궁금하니까 아 어떤 여자를 이렇게 이 친구가 또 사랑하게서 결혼까지 하게 됐단 말인가 그렇게 이제 오늘 길어지겠네요. 오래간만에 한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 둘이 이제 굉장히 사랑을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어, 잘 만난 것 같다.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럼 뭐 중국집 가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부부하고는 중국집도 결혼한 이후에 그 가족들하고 여러 번 <웃음> 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좀 재밌는 기억도 나는데, 하여튼그 얘기는 뭐,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 친구를 그렇게 해서 오늘이 교회를 간 거예요. <웃음> 그 친구가 이제 좋아했던 그 여자가 오늘이 교회 청년부에 이제 새로 오는 그새신자라고 하죠. 예,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왔거나 아니면 하여간 오늘이 교회 청년부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오면은 처음 이제 교육받는 그런 과정에 당시의 리더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갔다가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가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여기 쓴게 아니었는데, 옆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오래 한 이유는, 사실은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여튼간, 그, 제 교회에 당신했던 리더들 이제 실망해서 1년 동안 안 나갔다는 거는, 제가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신앙적으로죠. 예. 굉장히 가장 약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오늘 교회라는 곳을 사실, 대형교회를 좀 싫어했어요, 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주 그렇게 오늘의 교회가 은 교회를 다닌 적은 사실 없었어요. 아까 말했던 심만포교회 제목교회도, 한 중형교회 정도, 정도지, 대형교회는 아니었고요. 그냥 동네교회였고, 어, 이제 오늘 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동네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막 서울이나 수도권, 심지어는 저 지방에서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가좋치죠 어쨌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라준성 목사님이라고,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 참, 어, 참 좋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분이 아마, 조직신학인가, 철학인가 했든간, 어려운 학문으로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의 설교는 너무나 쉽고, 그분은 굉장히 행동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는 단순 명쾌하고 유쾌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뭐 그분 얘기하자면 또 한참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어떤 컬링을 받은 영국, 미국, 유럽권 선교부를 또 청년부 시작한 그런 목사님이었고 어 그분 또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음 아마 저 보면 얼굴 아실 거예요. 제가 몇번 같이 이제 우연이지만 밥도 뭐 같이 먹고 그 오늘의 교회 손도사 때 <웃음> 예, 약속을 하고 먹은 뭐건 아니고 교육자들 밥 먹을 때 어떻게 같은 테이블에 우연히 몇번 같이 앉아서 예, 어, 그냥 형식적인 질문, 대화를 하는 그 정도의 관계 얼굴을 알아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가장 그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큰 교회에 정말 저는 사실 새신자는 아니잖아요. 당시 신학대학원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신앙적인 열심히 있었던 상황이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다운되고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오늘 여기 가서 이제 좋은 설교자를 만나게 되고 또 저도 이제 그 새신자 교육 그때 순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어요. 예. 저래 지금 이름도, 이름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를 오빠오빠 오빠 하면서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때 방황하던 저에게 그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찬양이라고 하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를 그 세신자부에서 유독 많이 불렀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그냥 외로운 한 마리 늑대였기 때문에 그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위에 태어난 사람 그 노래가 사실은 <웃음> 식상할 만한 노래인데 어,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자꾸 불, 불러주니까 어, 그렇지 <웃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어, 어, 뭐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자체를 등진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나를 위해서 좋지 않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설득이 되면서 그, 정말, 그러면서, 정말,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돌아온 건데, 아, 처음에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를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큰 교회에 다닐 마음이 없던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 같은데, 친구가 결혼하게 될 그, 그 친구 부부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추선을 다해서 다녀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자. 어, 그랬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떤 콜링인 영국 미국 유럽권 선교부가 기적같이 생기면서 초대 부장이 되고 또 거기서 열심히 하다가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거기 전 교육 전도사가 되고 어, 그런 부족하지만 청년부의 리더 또 뭐, 교육 전도사가 전임사역자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교회의 어떤 한 부서의 리더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잊지 못할 귀한 체험들이 많이 시켜주셨어요. 예. 그니까 이것, 이제 체험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약함 속에서 제가 풀수 없었던 그런 퍼즐을 신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정말 푸셔서 저를 이렇게 겸문을 넓혀 주시고 오늘의 교회가 놀릴 때 온난리 교회라고 하는 게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후원도 받고 뭐~ 교육 전도사가 사실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 그~ 사례비도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용돈 정도거든요 B 내고 그러면 진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음,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에 다니게 되고 다니다 보니까 영어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스케일을 더 이제 경험하게 되는 저의 약함이 오히려 정말 선물이었다는 거죠 예. 음 아니 오늘 시, 적은 시나리오대로 안 하고 옆으로 굉장히 최고로 많이 간것 같은데 잠깐 지금 시간이 27분이네요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칠면, 너무 길면 여러분 또어어그 <웃음> 이외에도 저희 약함들은 사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핸디캡이나 약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오늘 그 요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이 욕을, 어, 다음에 59th love letter에서 욕기에 또 우리 주옥 같은 그 문장을 같이 외우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조금만 얘기를 드리면, 욕이 구약에서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때 훨씬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어 그래서 욕은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극한의 억울해 보이는 고통 속에서 음, 신에게 많이 섭섭해했고 우리라도 그러겠죠. 예. 그리고 보, 본인은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그 고난 속에서 그 안다고 생각했던 게다 어떻게 보면 다 깨져버리고. 뭐 이렇게 측근들, 친구들조차도 어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데 결국 정말 그 마지막 장에 42장인가요? 예, 요기 그렇죠? 요기 마지막 장 42장에서 신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백에게 이야기하실 때 요비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해요 예. 제가 당신에 대해서 남들에게서 듣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만나고 보니 I know so little 난 너무 아는 게 적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도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의 삶 속에서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타난 신의 모습은 저는 믿고 싶고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저의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신의 어떤 가르치심, 뭐 내가 모든 것을 100% 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so little, 너무 조금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도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큰 신의 능력을 체험했던 장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예.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살아난다든지, 여러분 사자굴속의 다니엘이라든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요셉, 에고의 총리였던 이집트의 수총리였던 요셉이라든지 어, 예,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옥살이 이후에 꿈을 해몽해서 예. 음, 여간 여러분 어, 약함이 선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젠가 저희가 혹시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된다면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이 미열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코비드 예, 90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열이 진짜 미열이 조금 지속되면 저도 이제 하절이 분야, 양성이냐? 이거를 한번 검사를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